가 날엔 파전이지만 오늘 할 요리는 모듬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 보았단다 돼지고기 1 0 소고기 2kg 두부 8모 분량으로 모듬전을 할 거예요 와 어? 고추 어디 갔냐? 어? 갖고 와어 이거 좀 갖고 얼른 표고전 깻잎전 고추전 그냥 동그랑땡에 양파 끼울 거고 애호박전 갈 길이 멀다 아냐, 그렇지 않아 은데 끊어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야 손이 와 가시고. 다진다, 양파. 푸드 프로세스 사정 네, 생일 선물로 사정 준이 너무 매워. 좋아. 코스트코 양파 수준으로 다졌어. 당근을. 당근. 당근. 갈 길이 먼다? 언제 끝나나? 님, 큰일 나. 잘갔네 응. 소주자 안녕. 이거지. 나의 소중한 쉐입들 무슨 짓이야? 어차피 안 해먹잖아. 훌륭해요. 이게 조금 문제이기는 한데. 미지 않는 게? 응. 이쁘지? 통통하니 맛있겠어 아 버섯은 물에 씻는 게 아니야 그래서 털어만 주면 돼 나중에 한 개도 안포게 먹었어 대단해 <웃음> 주부다 약으로 맛있는 떡이 아니 손이 많이 간다. 소금, 후추, 생강가루 또 옮겨야 돼. 또 이사야. 인간은 오매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기에다가! 됐어. 아, 이거보다 더큰달아없냐 힘들어 죽겠네. 큰달아네 아, 더큰볼 없니? 야, 창고 가봐. 아, 이거보다 분명히 더큰 달아있을 거야. 아니, 큰볼 있을 거야. 오케이. 나와봐. 부어. 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끝! 다 버무렸고, 오이고추, 표고버섯, 양파. 이제 장갑 끼고 오어요 만들고 붙이고, 만들고 붙이고.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 오. 오. 너. 너. 너. 뭐? 너. 싫은데?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음. 저는 기름 많이. 끝났다. 끝. 도망 끝. 됐어. 가자. 너 언니랑 요리하면 내가 버려. 너이제 요리할래? 그럼? 그건 도시. 그래. 그래 이거 조용히 하라고. 둘다 둘 싫으니까 안 하는 건 없을까? 어. 기름 다 썼어. 이거 반병있었는데 응, 음, 안 썼어. 와주 아, 너무 이쁘게 세웠다 아 기분 좋구요고비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응 설거지에 자유로운 영혼 아니에요 도망가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네. 세상의 콜레와 국방을 벗어던지고 제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뭐지? 아무리 봐도 전집에서 전 담아 주는 것 같은데? 그거야. 내가 사실 노린 게 그거야. 그 분위기로 먹고 싶었어. 마포에 있는 전, 전집 골목 있거든. 거기 가면은 이거 몇개 이거 몇개 해가지고 막 바구니에 숭숭숭숭숭숭숭 담아주시거든. 집어먹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데 집어먹고 있어, 이씨. 아무튼 그 느낌이 너무 그리워서 요래 요래 한 거지. 짜잔! 내가 했지만 진짜 잘했다. 아 그래. 너도 했어. 오케이. 애호박 짠, 표고버섯 짠, 동그랑땡. 깻잎잔, 고추전, 양파전 자,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한번한잔찌끄려 보시렵니까? 아, 다 깠습니다, 이미 아. 까겠습니다 야 준비되겠습니다 얼른 얼른 자, 한잔 어, 진짜 이쁘지 않아? 어, 양이 너무 예쁘다 그만 자랑해 알았어, 이뻐 어, 왜... 흔들지 마 어떻게 먹으려고 쓰고했어요 망고 맛? 망고? 제가 한국에서 만드는 게 요새 좀 열대 과일 맛?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 음. 다들 여행을 못 가서 그런가? 시트러스랑 음. 열대 과일의 상큼함이래. 음. 무슨 과일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다 구우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또 들어가. 저는 구우면서 먹고, 중간에 먹고, 끝나고 먹고, 다음날도 먹는 거야. 냉동실 이제 들어가야지. 음, 음, 음, 음. 어... <웃음> <웃음> 오늘도 <웃음> 커생! 콕콕콕 하지 말라고 전체 관람을 진행한다고 나는 <웃음> 전체 관람가